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, 오늘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 찾다가 그 양송이 스프에다가 빵 찍어 먹는 거 좋아하는데 카레가 있더라고요 카레에다가 양송이 스프도 팔고 난도 팔아가지고 같이 시켰습니다 일단 양송이 스프부터 저는 모든 스프 중에서 양송이 스프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양송이가 약간 쫄깃쫄깃하게 씹히고, 그 밀가루와 약간의 살짝 고소하면서도 느끼한 이 느낌이. 음, 맛있다. 뭔가 안에 있는 건더기도 되게 실하게 들어있어요. 나는, 마늘난이랑 허브난이랑 그냥 플레인 같은 종류별로 시켰는데 뭐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이게 마늘.. 마늘냄새인가 난을 여기다가 찍어가지고 음, 여기 난이 식어서 약간 딱딱해졌는데요. 그래도 맛있어 음 맛있어 이건 커리야 제일 찍어먹는건 치킨커리인데 인도식커리에요 그래서 뭐 코코넛이랑 치킨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치커리 만든건데 은근히 왜 인도식 요리 전문점 가면 나오는 커리가 코코넛향이 들어가는데 그게 전 되게 좋더라고요 사실 가서 사먹는 것만큼 맛있진 않지만 치킨 비주얼치고는 괜찮아. 음. 맛있다. 양송이 스프에 찍고 크림 <목소리도> 스프도 진짜 맛나죠. 응. 뭐 감자스프 이런 것도 좋아하고 토마토스프보다는 난 크림스프가 최고인 것 같아요 좋아좋아 좋아. 이거는 이따가 먹을 때 촉촉하게 먹을 수 있도록 여기다가 찢어 놓을게요 섞어놔야지 이 양송이 스프랑 항상 탄수화물은 옳은 조합이에요 진짜 저는 집에 빵이 없는데 이 양송이 스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있던 건빵을 말아 먹었는데 그것도 맛있더라고요. 맛있겠다. 음 카레도 먹어볼까? 다 비비진 않고 소스 남겨서 난 찍어 먹을 거니까 살짝 살짝 비벼가지고 먹을게요. 음. 맛있다 타이는 언제나 올지 이게 심지어 몸에도 좋다니까. 오뚜기 카레 아니. 일본식 카레. 아 일본식 카레가 아니라 인도식 카레예요. 음 오뚜기 카레는 한국식 카레의 맛 있잖아요 약간 매콤 매콤하고 그런 맛인데 인도식 카레는 약간 코코넛 향 같은 게좀더 들어가는 것 같고 일본식이랑 한국식이랑 인도식이랑 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 요 치킨을 이렇게 뜯어 가지고 살코기를 발라 가지고 넣을 생각을 하더니 음, 치킨 너무 맛있다 인도 사람들은 한국 카레가 달달하대요 우리나라 카레가 좀 단가? 달다는 생각안 해봤는데 맵다는 생각은 안 해봤지만 음 이거는 하나도 안 매워요 뭔가 그 코코넛 향이 나는 맛이야 약간 일반 카레 먹었을 때랑 좀 다른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여기는 김치를 안 주네 카레는 김치인데 양송이 스프레터나안 담궈놓은 거음 약간 그 커리에 조금 그 얼얼한 맛이 있는데 이걸 딱 먹으니까 그게 확 잡아주네 요 <목소리> 어떻게 그렇게 많이 먹는데 살이 안 찝냐? 음, 먹, 먹으면 찌던데 안 먹으면 빠지고 언니는 카레에 당근 넣어드세요? 저는 당근이 그렇게 싫더라고요 저는 카레 만들 때 당근을 넣었는데 사실 색도 색이지만 당근 자체 그냥 먹으면 맛없는데 카레 들어갔을 때그 당근의 맛이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거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좀 다르긴 하던데 먹을때는 감자를 더 좋아하긴 하지만 음 이게 치킨 덩어리 엄청 크죠? 근데 진짜 카레에는 카레랑 치킨밖에 안 들은 느낌인데? 뭔가 감자 이런거 없어 인도식은 이런건가? 인도식은 그냥 거의 원푸드네 한국 카레는 막 많잖아요 감자도 있고 당근도 있고 양파도 있고 고기도 있고 이거는 딱 카레에 치킨 밖에 없어 감자 여기다가 이거 이 난도 종류가 많아가지고 원하는 거 골라 먹으면 되는데 보통 그냥 플레인이나 갈릭이 제일 맛있어요 아. 음, 여수겠다 이집난나이 먹고 싶었는데 이집 나는 부들부들하지가 않고 뭔가, 뭔가 퍽퍽하고 질긴, 질기고 그런데 메마른 빵 같은 느낌이다 맛있게 드신 것 같았는데 반전 배고파서 맛있는 거지 내가 생각한 난이 아니라서요 즘 실망스러워 리뷰를 남기고 싶다 아, 잘 먹었다 인도식 카레는 나가서 사 먹는 걸로 집에서는 오뚜기 카레를 먹는 걸로